지금 가장 핫한 공유 자작물 순위를 만나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우리는 깜찍한 소니 요정 창작이! 나는입니다! 오늘은 2020년 상반기 결산 특집으로 여러분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음악 저작물 인기 순위 탑 o p 1 0을 준비했는데요! 우와! 기대되기대돼 다양한 장르가 총출동한 종합선물 세트 같은 이번 순위! 긴말 말고 지금 바로 아누마 난 너랑 함께해서 너무너무 행복해 음, 알겠으니까 덜이좀가 시비는 경쾌한 멜로디가 인상적인 곡입니다 작은 행복 속에 깃든 긍정 에너지 음, 좋았나 함께라서 잠깐 이곡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 맞아 우리에겐 엔딩 송으로 익숙한 곡이지 음, 제목이 뭐였지 힌트좀 주라 아침. 꽃키스. 9이는 싱그러운 아침에 듣기 좋은 김현정 모닝키스 나누아! 여기서 누가 꽃이 이게? 아! 어, 꽃이 어디 있나? 꽃! 여기 있네! 파리는 저작권이 만료된 클래식 곡을 국악으로 재해석한 꽃노래! 헤이 음. hey, 나누! How are you? Uh, uh, i fine, thank you 아니 아니, 그런 형식적인 대답 말고 아하! 7리는 김재영의 How are you? 딘동댕 이렇게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이면 묘하게 마음이 차분해진단 말이야 음, 청자기가 이럴 때도다 있네 묶기보단 차분하다는 표현이 더잘 어울리는 왈츠입니다. 6위 김재성의 다크 왈츠 솔직히 이거 모르는 사람 없다. 인정? 어! 인정! 이렇게 국악으로 들으니까 더 새로운 느낌이야! 대금소리가 매력적인 캐논 변주곡 국악버전이 궁금하다면 5위 캐논 변주곡 국악버전도 들어보세요! 알토색소폰이 연주하는 아름다운 선율 재즈트리오와잘 어우러지는 곡 분위기가 고막을 사르를 녹여버리는 것 같아 사위는 나른한 오후에 듣기 딱 좋은 박엽의 스위트 애프터눈 3위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 이 곡은 출처를 표기하되 내용 변경이나 상업적 이용이 금지되어 있다는 거꼭 기억해둬야겠죠? 오, 정말? 비영리적 목적으로만 사용해야겠네 오늘은 왠지 날 닮은 크고 파란 하늘이 보고 싶지 않니? <웃음> 오늘따라 얘가 왜 이럴까? <웃음>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하늘을 들려줄게! 3위는 제2화 빅스카이! 유난히 덥고 길게만 느껴지는 이번 여름 얼른 선선한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 2위는 가을에 생각나는 잔잔한 분위기의 곡입니다! 권민찬의열명 춘천 그리고 가을! 이제 2020 상반기 음악 저작물 인기 순위 대망의 1위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음악이 제일 많은 사랑을 받았을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두구두두두두두두구 1위는 남성 보컬의 중후함과 고전적인 재즈 오케스트라의 조합이 환상적인 곡! 정말 정말, 아, 정말 축하드려요 메모리, <웃음> like 상반기 10위부터 1일까지 랭크된 음악 저작물은 공유화당에서 만나볼 수 stop, 있다는 것다 아시죠? 음악은 물론 어문, 영상, 이미지, 무료폰트 등 다양한 공유 저작물을 만나볼 수 있는 공유화당 올 하반기에도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그럼 <웃음> 안녕